식품위생법. 자, 1조. 모든 법의 1조에 제1조, 제1조 들어가시면은, 자, 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 보건 정지인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제 1조의 목적, 그 다음에 2조의 정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기억은 힘들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식품이 뭐냐? 식품 사전에 있는 정의가 아니고요. 바로 이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라고 딱 정의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가 뭐냐 하면 모든 음식물이다 이 말입니다. 단, 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게 식품의 정의입니다. 모든 음식물, 그럼 음식물이 뭐냐? 정확하게 음식물은 또 이렇게 정의한다는 정의는 이 법에 없어요. 근데 음식 음식 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다 음식물입니다. 아플 때 먹는 약을 제외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식품에 대한 정의이다. 어디에 법에 무슨 법에 식품 위생 법에 제 2조의 1항의 정의가 딱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식품첨가물이란 또이 정의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식품첨가물이라고 그는 것은 이렇게 위에 식품을 정의했고, 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감미,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이라고 한다. 자, 이 경우에, 이 경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까지 포함한다. 단서조항이라기보다 여기까지 식품첨가물이라고 본다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이 보다 식품 첨가 물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 다음, 화학적 합성품이다 어떻게 법에 처, 정의를 했냐? 이겁니다. 자, 화학적 수단으로, 자,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 얘기를 합니다. 단순 분해 반응에서 얻는 어 것은 아니다. 이 얘기에요. 분해 반응 이외의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 이걸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얘기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구 기구 보세요. 기구는 어떻게 정리 정리했나 하면 기구는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 그런 가목, 나목 이걸 목이라고 그래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의 기구나 그 밖에 물건 자, 그 밖에 물건을 말하는데 여기에 관료에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에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1항에 따른 위생용품은 기구라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네, 단서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 목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기구다. 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소분이라는 건 완제품을 이렇게 작은 분량으로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구라고 정의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용기 포장이란 것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우리가 용기 포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 위해란 무엇이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다음 영업. 자, 이거 영업. 자, 영업이 뭐냐? 법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업을 어, 말하는데 관료의 수산업,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채취업은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있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업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고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자를 영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우리가 익히 많이 쓰고 있는 식품 위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식품 위생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까지 포함하는 이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가 식품 위생이라 한다. 그다음 집단급식소 정의가 나옵니다. 집단 급식소. 여러분 뭐 단체 급식하고 이카는데 단체 급식은 법률에 정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집단 급식소라는 자,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다음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아래쪽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인데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자, 이걸 집단급식소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첫째,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다음 그밖에 후생기관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집단급식소라고 그럽니다. 네, 집단급식소는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줘야 돼. 일반, 사, 기 뭐,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거와는 뚜렷히 구분이 되죠. 식당 같으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이 되지. 특정 다수인이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법률 정의가 나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만약에 그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원인 규명을 하려면 추적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익히 아는 식중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식중독이 법에서는 식중독을 어떻게 정의했냐 자, 이겁니다 자,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판단되는 자,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자,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근데, 감염성과 독소형 질환을 두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식중독 분류할 때, 그제? 분류할 때, 뭐,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감염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세분화는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법률의 정의는 이와 같이, 감,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질환을 말합니다. 다음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 그 식단이 뭐냐 이런 정의입니다. 자주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식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하냐면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에 따른 음식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식단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조 정의에 보시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앞으로 시행될, 시행될 예정인 법입니다. 여기에 붉은 글씨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행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부 개정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서 자, 거기에 나오는 것이 공유주방 나옵니다. 공유주방이란 어떤 것이냐 자, 글자 그대로 자,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를 다 갖출 형편이 되지 않으면 여러 영업자가 함께 쉽 사용하거나 뭐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갖추어진 장소를 공유주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자, 공유주방, 공유주방, 자, 공유주방 이 부분이 더 이제 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에서도 이제 공유주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유주방을 더 포함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이 계속 개정되어 나옵니다. 개정되어 나오고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식품,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자, 법에 대한 내용 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어때요? 읽어 봤어요? 자, 얘기 보시면은 문제 바로 나오잖아. 자, 4번. 식품 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은 무엇이냐? 자,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은, 자, 4번. 여러분, 책 보시면서, 어? 일단, 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서, 그 다음,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답, 답 찾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 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은 4번 1번입니다. 1번에 식품 등의 공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식품위생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고 나머지 2번에서 5번까지는 다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각이 무슨 법에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찾아서 적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면은 좋겠다. 그다음 5번 식품위생법 목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모든 법의 1조 목적은 꼭 읽어보시고. 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5번. 답은 5번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도모. 자, 이겁니다. 식품위생법. 그 다음, 6번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 물었습니다. 자, 답은요. 4번입니다. 4번에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딱 정의가 법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기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1번이 뭐 틀렸고 뭐 틀렸고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1번 잠깐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용어정의를 봤으니까 자, 화학적 합성품이란 원소 또는 화학물의 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아니죠. 분해 반응 이외의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용기 포장이란 식품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지, 건네지 않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용기 포장을 담먹어지고 그대로 넘겨, 건너줘야지. 그죠? 그 다음 3번. 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이다. 그 표시는 아니죠. 그런 형태가 정의가 아니었죠. 그 다음 4번. 답이고 5번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아니죠 특정다수인이죠 틀렸다는 얘기예요그 다음 7번도 마찬가지 정의입니다 정의 문제가 여러, 여러 문제 나와요 자이 문제는 사실은 출제되는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7번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은 식품의 정의가 무엇이냐? 답은요. 5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식품, 그 다음 8번 식품위생법에 정의한 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은 첨가물, 첨가물. 그러니까, 자 답은요. 1번이, 1번, 식품의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2번, 착색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때는 물질이다. 3번, 신체, 건강,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4번,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거나 식품으로 온갖, 얼마 가지 않는 물질이다. 얼마 가면은 식품 첨가물이다 맞죠? 그 다음, 5번. 인체 구조 기능에 대해서 영양소를 조절하는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게 식품 첨가물이 아니죠?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기능성 식품에 대한 내용을 언급있는 겁니다. 자, 답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착색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착색을 목적으로도 식품 첨가물이 있고, 식품첨가물의 첫 번째 나오는 목적이 감미,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그 다음에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를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 이렇게 식품첨가물 정의가 나와있어요. 그 다음 9번 식품위생법의 용기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기포장에 대한 1. 번 식품을 넣거나 사는 모든 것 모든 것 이렇게 나오면 은 답이 안될 확률이 높죠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용기포장 이게 답일까? 아니면 3. 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 4. 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5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그 답은 5번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라 그 다음 10번 식품 위생법상 영업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 자 1번 달걀 생산, 2번 우유 착유, 3번 조개류 채취, 4번 식품 포장 판매, 5번 물수건 살균 소독업, 자,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되는 것은 요 4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식품위생법의 영업에 해당되는 거 아닌 예외조항입니다. 자그 예외조항에 보시면 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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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수시개 위생종이 등 제조업, 물수근의 살균, 소독업은 어디에 규제를 받나 하면 공중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사 시험에서, 위생사가 어디에, 위생사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런 형태. 그죠? 거기서는 공중위생법의 영업소개는 지금 얘기했는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뭐위생하고 뭐 이런 것들, 어? 물수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자, 이렇게 정의한다. 그 다음 11번 자, 식품위생법 정의에 의한 식품위생의 대상은 무엇이냐? 나머지 지금 보시면은, 뭐, 뭐, 이렇게 물수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어 제외를 하고, 번, 4번, 식품 포장과 식품 조리 기구. 자, 이거는 식품위생법 정의에 의한 식품위생 대상입니다. 그 다음 12번, 집단급식소 정의. 집단급식소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고 2번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죠그 다음 3번 상시 1회 1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한다. 10명 이상이 아니고 상시 1회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그 다음 4번 대중음식점, 대학, 병원 등 급식시설을 말한다. 대중음식점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다음 5번 설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운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식품안전처장이 아니고요. 자 특별시 자특 좌측에 보시면은 집단법제 88조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걸 좀자길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할까? 턱, 턱, 턱, 턱 시군국 이렇게 하면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해서 턱, 턱 시군국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게요. 자, 특특시공구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집단 급식소. 자, 신고 누구에게 설치 운영자는 신고를 해야 되느냐? 특특시군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13번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아까 식단 그러면서 정의가 나왔어요. 그죠? 자, 식단 정의 나왔는데 그 정의가 답은 5번입니다.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 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 이게 식단입니다. 법에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식단 작성 누가 해야 됩니다. 조리사가 합니까? 영양사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밴드에 올려준 그 공유 주방에 대해서 위생 안전 책임자 누가 되어야 되냐 거기에 위생사 면허 가졌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등등 영양사 면허 가졌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영양사 면허 가진 사람, 그걸 빼버리면 좋았어요. 넣, 는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업무가 조리사가다 하겠다 그러면 영양사는 편할 것, 편합니까? 어때요? 재현아. 응? 그게 공유 주방에 결국에 공유 주방이라는 게 뭐예요? 주방 여러 개 만들어놓으니까 그 비효율적이다 그 얘기잖아 그죠 같이 쓸수 있는 주방 하나에 식중독 안 일으키도록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뭘 갖다가 조리사가 와가지고 조리를 하더라도 그런 주방을 공통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그 공통으로 쓰는 건 조리사가 대부분 쓸 텐데, 어? 조리사 자기가 나는 위생 철저하게 잘합니다. 우리 조리사에게 그 위생 책임을 다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주세요. 그걸 주면은 여러분들 영양사, 영양사는 좋아요. 좋지 않아요. 응? 음식을 위생 문제, 그다음에 영양 문제,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양사가 지금 도 영양사 직무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난 놀라운 게야. 그 직무가 너무 벅차니까 영양사 직무에서 그거를 좀빼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조리사가 하도록 해주고 책임은 조리사 너 보고 다 져라 이게 가능합니까? 식품의 최정점의 전문가의 그 그거는 솔직히 영양사가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도 있지만 은 전문가답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참... 그, 그 직무는 영양사가 좀 피하고 싶은 직무입니다. 그럼, 그거 조리사에게 주고, 그러면 영양사는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응? 여러분들, 솔직히 말했어. 식단 짜는 거 그거요? AI가 훨씬 더잘 짭니다, 이래 버리면. 그죠? 자, 영양사 직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게, 놀라운 게, 그거 영양사, 영양사가 그 역할 직무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필히 넣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내가 법제처에 미리, 미, 미리 얘기를 해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양사 협회 이런 관계자들은 물어보면, 그거 어려우니까 그것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다